그 당시 십지보살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전에 없다가. 기원 전에 없다가 기원 후에 갑자기 십지까지 가는 길이 아주 소상히 써져서 나와요. 화엄경이란 책이. 십지경이 원래 원본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부풀어진 거예요. 전 거기에도 예수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말레비 왔다 갔으니까. 저는 그럼 너 역사적 증거 있냐? 없어요. 그래서. 뭐저 무시하셔도 돼요. 학자님들을 무시하셔도 되고. 단 말랩이 어떤 경지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소상하기 때문에 어, 저도 모르죠 증거는 없지만 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화엄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십지경을 <웃음> 쓸 수가 없어요석가모니께서도 아공만 가르쳤지 더는 못 가르쳤어요 금강경에서도 십지는 감히 논하지 못합니다 이 영성공부는 실체가 분명하고 가본 사람만이 알수 있고 가본 사람들이 지구에 와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도 따라가 보자는. 런데 그러다 보면 자명하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방금 예수님 이야기처럼 안가본 사람이 대충 지른 건다티 납니다. 저는 경전보다 다 드러내요. 대승기신론도요. 일부는 다안 맞는 소리예요. 저는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요건 이 이거 이순양반이한 2지나 갔구나, 3지나 갔구나가 나와요. 왜 2지까지는 정확한데 3지부터는 추측으로 가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글 저자는 2지까지가 불경들, 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들이. 근데 화 환경을 보면 어, 놀래는 거예요. 십지까지를 쭉 설명해요.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말씀은 십지까지 쭉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걸 해놨냐는 거야. 실존 인물 중에 찾아야지 실존 인물 밖에서 찾을 수는 없죠. 저는 예수님을 의, 의심하고 있습니다. <웃음> 놀라운 게 카시미르에 가면 카시미르에 예수님 무덤이 있다는 저는 이제 그거는 알수 없죠. 진짜 무덤이면 뭐 진즉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카시미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을까 기사를 한번 인터넷 쳐봤더니 카시미르에 예전에 불교 불경 사차결집인가 거기서 할때 예수님이 참가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카시미르에서 있었거든요. 불경 결집이 근데 재밌죠 그런 얘기들.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재밌죠. 근데 이거는 뭐 어디다 증거를 쓸 수는 없고, 저는 아무튼 그제 내면에서는 쉽지까지원만히 밝히신 분이 아니면 쓸수 없는 글이란건 알아요. 화환견이 그럼 누가 누가 이걸 지금 했냐? 근데 고그 비슷한 연대 에 왔다가 말랩이 있어요. 의심 안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아요. 아, 요양모 수상한데 이렇게. 저는 이분이 인도를 간지 갔는지 안 간지도 모르고, 저 물증도 없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분의 영향이 안 가고는. 아미타 신앙이니 화엄경의 십지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 갑자기 그 전에 불교에는 정토신앙이 없습니다. 왜? 열반에 드는 게 목표지 정토가 는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토는 아예 거론 안 돼요 정토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미타. 그럼 아미타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작 카시미르 쪽에서 나왔어요 다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정토신앙 그럼 재밌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같 <웃음> 재밌으라고 하네요 어디 가서 이긴 하지 마시고 <웃음>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인류의 영성사를 쭉 이렇게 제 나름대로 통관해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출몰한 갑자기 소승에서 대승으로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부터 그 흐름은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다녀간 뒤로 딱 뚫려 버려요 십지가 정립돼 버려요 구약은 갑자기 탁 날아가 버려요 유대교를 날려 버리고 새로운 성경이 나와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교가 몇천 년을 이어왔는데 그거 날려버리고 새, 새 성경을 써버렸다니까요. 그걸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랩이 다정가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존하지도 않았던 역사상 관세우, 문수 여기는 믿음이 가고 실존했던 보살은 우리 종교 아니라고 무시하면 그 보살도에 대한 이해가 참 얕으신 거예요. 그 종교를 초월하시라. 전 특정 종교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제가 어느 종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